자,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은 남자 이름을 가졌지만 여자분니다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어... 여자분이 혼자 스스로 이 코골이 무법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음... 이분은 <웃음> 부부가 코를 군대요. 그래서 서로 각방을 쓴대요. 서로 시끄럽다고. <웃음> 그런데? 어, 남편 친구분이 우리 고객이에요 음. 그래서 맨날그 가족 부부 모, 모임 그런 데서 아, 내가 거기 갔어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이걸 하고 내가 정말 잘자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니까 그러면 나좀 소개를 시켜줘요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가자니까 당신 하는 거 보고 좋아지면 내가 갈게 라고 했다는 거죠 어, 내 아들도 곧데 거기는 온 가족이 다 바이오 가족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구강이 좁아요. 이게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 턱도 이렇게 밀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게 들어간 만큼 당연히 기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넓이는 그닥 높지 않은, 아, 좁지 않은데, 이 앞에서 이 앞뒤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혀가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막 굉장히 심한 이빨 자국이 채 있어요 이 분도 앞에만 앞, 혀 앞쪽만 앞쪽에, 음. 네. 그래서 그만큼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도 역시 혀을 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짠 했는데 이분은 사밀 m 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 앞니가 이렇게 들어간 양이 3mm 정도 들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분은 코을 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골격적으로 다 아, 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그걸 수술해서 뺄 수도 없고, 교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평상시에 문제가 없으니까, 자는 동안에만 그동안에 들어가서 손해본 그 3mm를 보상해 준 거죠. 그랬더니, 역시 잠도 잘 자고 어 개운하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신 분이 이 분입니다. 킥킥 요미, 킥킥 요미.